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제품으로 찾아왔는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데이저스트 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는 166244이고요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입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보시면 다이얼이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플로럴 다이얼 꽃무늬 다이얼을 가지고 있고 핑크 문자판 입니다 보시면 베젤에는 한 줄의 불리언 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계 모두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이 제품은 1919년도 올해죠 1919년도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S를 나타내는 실 스탬프 그린 실인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5년 5년 이후까지 AS가 보장되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브레이슬릿은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고요. 브레이슬릿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빌레 그리고 오이스터. 주빌레는 다섯 줄, 오이스터는 이렇게 세 줄. 그러면 풀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베젤의 크기는 36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트를 약간 돌아다녀보고 외국 사이트도 돌아다녀봤는데 이 색깔이 안쪽이 핑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자판이 핑크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용 시계. 36mm 여성용 시계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글링을 했을 경우에 외국 사이트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되어있고요 아까 방금 제가 찾다시피 시계 자체가 사이즈가 36cm이기 때문에 저도 남성 여성 모두 다 가능한 시계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폴딩 클래스프입니다 롤렉스 이렇게 롤렉스의 특징이 있는 스쿨 다운 백이고요 방수는 100m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이고요 그러면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서, 데이저스트라는 이름이 데이트, 날짜가 저스트, 딱 하고 넘어간다는 제품인데, 먼저 두번 뺐죠? 날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1시, 12시, 넘었을 때 날짜가 팍 넘어가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렇서 거의 순식간에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살짝 한 칸을 넣고요. 다 넣은 상태에서 한 칸을 빼거나 한 칸을 넣고요. 한 칸을 빼진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경우에 이렇게 날짜가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는 넘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만 날짜가 넘어가는 데이저스트 플로럴 다이얼 그리고 스텐레스 스틸 제품입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의 사진, 그리고 다른 스펙이 있는데 다른 스펙들도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실 어떠신가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JC 제거래소였습니다 짠!